제가 오늘은 속눈썹에 힘을좀줬어요 자, 보실래요 보실래요 더 가까이 보세요 자, 랑해야 겠어요 이메이크업을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오늘 언니 왜 도대체 베이스 먼저 깔고 왔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베이스를 지금 열심히 말을 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카메라에 저장이 안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저 지금 가뜩이나 집이 덥고 굳이 집에서 니트 입고 있거든요? 굳이 집에서 선글라스 끼는 사람처럼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촬영을 열심히 베이스까지 하고 나니까 촬영 보니 까 음성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려고요. 어차피 오늘 색조가 중요하거든요. 색조합이 진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색조 제가 진짜 집에서 어제 두시간 동안 모든 저 화장품들을 발라가면서 제가 얻어낸 색조합이랑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어떤 거 사용했는지 빠르게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은 어, 자빈드서울 썬베이스를 먼저 깔아줬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겸그 썬베이스를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자빈드서울의 윙크 파운데이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어요. 신상이죠? 곧제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제 효자 아이템입니다. 아, 자빈드서울 파운데이션 2 0호를 얼굴에 착착 발라서 깐달걀처럼 얼굴을 한번 빛을 내봤고요. 그다음에는 쿠션을 1 9호를 얼굴 안쪽에 살짝살짝 살짝 레이어링을 해줬어요. 아, 그래서 조금 얼굴에 양감이 살아나도록 연출을 해줬고요. 이 자빈드서울 베이스가 컨실러가 따로 좀 필요 없는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리퀴드 컨실러 따로 사용을 안 했지만 루나의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눈밑 어두운 음영을 잡고 그리고 여기 잡티 정도만 가려줬거든요. 그리고 저 파우더 처리 살짝 해줬습니다. 네,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인데 이거 여드름 피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예요. 보들보들해지거든요, 피부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이스 메이크업 끝냈습니다. 쉐딩은 오늘 에뛰드의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를 <웃음> <웃음> 사용을 해줄게요. 이름이 너무 웃겨, 재창조. 오늘 메이크업은요, 살짝 스포했듯이 초겨울에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겨울미 뿜뿜하는 그런 색조합을 뿌려서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눈화장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속눈썹에 힘을 많이 줄 거거든요. 속눈썹에 아령 2kg짜리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눈꺼풀 스커트를 할 정도로 제가 속눈썹에 힘을 빡줄 거라서 오늘 다들 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돌들 모두 긴장하세요. 왜냐면 제가 아이돌 속눈썹으로 아이돌분들 뺨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눈썹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메이크업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아멜리의 코코아 베이지 섀도우를 사용하겠습니다 을 이게 울먹 울먹한 느낌이 나는 음영 섀도우래요 제 체격은 누구보다 건장하고 되게 튼튼하지만 오늘 눈만큼은 여리여리해지고 싶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섀도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바르면 좀 뉴트럴한 베이지 색상인데 이렇게 살짝 펴발라주면펴발라준 가장자리가 뿔그스름한 느낌이 나는 되게 예쁜 섀도우라서 이거 한때 이 아멜리 품절템이었거든요. 요즘 유행이라면 또 제가 놓치지 않거든요. 저 유행병 걸려가지고 제가 또 유행병 중환자라서 제가 그런 건다 놓치지 않고 구매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저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왔던 제품이에요. 빡센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여리여리한 청순한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그런 컬러예요. 어 땀나서 곱슬머리가 살아나고 있어. 당장 가라앉아라. 나대지 말고. 그리고 여기 애교살 부분에는 요 아멜리 방금 사용한 코코아 베이지 색상이랑 함께 발레리나 색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뽀얀 핑크 컬러거든요. 눈 밑에 음영 넣으면 칙칙하신 분들은 이렇게 밝은 컬러 섞어서 언더 음영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딘토의 원 바이원 아이디파이너 아이라이너로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드디어 애교살이 어디있는지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베이스는 끝났습니다. 아, 자꾸 제 시선을 강탈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저거 보이시나요? 네, 가오니가 제가 큰맘 먹고 산 장식장에 저렇게 네, 예쁘게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웃음> 화가 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기라서 넘어가야죠. 만약 친구가 저랬다면 손절하겠지만 제가 제 딸을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성격 좋은 척 넘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클리오의 저녁 노을 피크닉 섀도우의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컬러요. 포인트 색상이라서 음영을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눈화장이 전체적으로 진해지면안될것 같아서 살짝만 음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뒤를 연장한다는 느낌만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다크로즈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아주 얇게 점막에 그려줄 거예요. 진짜 얇아야 돼요. 두꺼워지면 안 되고 완전 점막 쪽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긴장돼요, 긴장. 그냥 속눈썹을 붙일 거니까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제가 사실 오늘 인후염이좀 있는데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목소리를 한 두톤 세톤 올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 일부러 이렇게 내숭 안 떨면 진짜 이렇게 나거든요 목소리가 <웃음> 목소리가 그냥 네, 저 그냥 지하 바닥에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낮아져요. 목소리 나오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것조차.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좀 목이 아픈 티를 너무 팍팍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상 들어오시자마자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톤을 올려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이번에 팔레트의 이 컬러, 제일 어두운 컬러를 얘랑 이렇게 섞어서 살짝 밀키하게 만들어가지고 쌍꺼풀 라인 제일 안쪽에 아이라인 그려진 부분 바로 위에 그냥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속눈썹을 막 긁어가면서 음영을 주세요. 이제 밀키한 색상의 브라운 색깔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언더에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더에 앞머리부터 속눈썹을 다 긁어가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 삼각존 끝까지 에 그어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라이너 자체가 색깔이 되게 연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삼각존을 채워 넣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자연스러운 라이너예요. 제가 한몇일 전에 올렸던 생얼 메이크업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라인까지 그려주셨는데 약간 지금 2% 부족한 부분은 글리터 스틱, 쉬머 스틱, 이 애교살 스틱으로 그 2%를 채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애교살을 딱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풀린 글리터 핑크라이트 눈 밑에 전체적으로 살짝 얹을 건데요 살짝만 쑥 얹어줄게요 뭔가 핑크빛이 살짝 돌도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속눈썹을 붙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속눈썹들을 살짝 뷰러로 꼼꼼하게 컬링을 해주세요, 먼저 저는 속눈썹이 좀 짧은 편이라 이렇게 바짝바짝 올려야 돼요 아, 그리고 이 뷰러 진짜 왕추천 여러분 기어달리아 이거 진짜 뷰러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속눈썹을 붙일 준비를 하시고 뷰러를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마스카라를 딱한 번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한 번만요 면제 속눈썹들이 어있는지 보이잖아요? 준비 운동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약간 예를 들면 운동하기 전에 손목 돌리기 같은 게 끝난 셈이죠. 손목 돌리고, 뭐 고개 돌리고 이런 게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속눈썹을 붙이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찾아온 깜빡 속눈썹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가성비가 좋아요. 낮게 속눈썹이고요. 원래는 쿠팡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었는데 어, 요즘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얘가 너무 인기가 많아졌어. 저만 알고 있었던 그런 속눈썹인데 말이죠. 아쉽게. 그래서 좀 구하시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근데 쿠팡에 있을 거예요. 요거는 10mm, 1기둥 짜리고요. 먼저 속눈썹 풀을 준비해 주십니다. 빠밤, 1단계. 이게 속눈썹 풀을 손등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깜빡 속눈썹, 이 속눈썹 플라스틱에 묻혀 놓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빠밤, 쪽집게가 필요합니다. 저는 필리밀리 거거든요, 이거. 먼저 하나를 뗄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요 모양대로. 눈에 올라갔을 때, 요렇게 붙으면, 요 속눈썹이 위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신 다음에요. 속눈썹 풀이 살짝 투명해지면, 위에다가 이렇게 풀을 스푼으로 밥 뜨듯이 쑥 긁어주세요. 쑥. 그러면 속눈썹 여기 위에 풀이 붙었잖아요? 자, 이제 요거를 제눈 밑에다가 붙일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거만한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거울을 밑에다 이렇게 눈 밑에다가 놓으시고 콧구멍 밑이 좋겠네요. 여기다 여기 정도에 살짝 놓으시고 속눈썹 아래가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 세상에서 제일 키 작은 사람을 내려보듯이 뭘 봐. 아뭘 보는데 아너 아, 나한테 불만 있냐고 야 불만 있냐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눈을 내려 깔아주신 다음에 내 속눈썹 밑. 밑에다가 슬쩍 붙이세요. 보셨나요? 섭을 여기 슬쩍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깜빡 속눈썹이잖아요. 풀 보이시죠? 제 속눈썹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슉 여기까지 속눈썹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럭키래쉬라고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하게 생긴 속눈썹이에요. 모양이 좀 엄청 특이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풀을 이렇게 위에다 먼저 이렇게 발라 놓고서 풀이 조금 말랐을 때 하나를 끝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슉 빼서 사용을 하는 속눈썹이거든요? 얘도 듬성듬성 붙여주면 되게 특이하고 예뻐요. 얘는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에 뿅 꽂아서 심어주시면 속눈썹이 더 예쁘게 표현돼요. 다 붙이면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속눈썹을 끝냈습니다. 속눈썹이 있어야 눈화장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눈꼬리 같은 경우엔 오늘 요 아까 사용한 팔레트의 제일 진한 컬러를 섀도우로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기만 할게요. 요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요 애쉬 컬러 마스카라로 이렇게 조금만 더 컬링을 넣어줄게요. 언더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여기까지 하면 은 오늘 눈화장도 다 끝이 났어요. 제가 언더 속눈썹이 진짜 부족한 편이라서 섬유질이 그득그득한 속눈썹이 길어지는 마스카라를 사용하고 을 있어요. 밑에 컬링을 해주시고요. 일단 언더 속눈썹 몇 가닥만 붙여보려고 해요. 더툴랩의 언더래쉬고요. 진짜 눈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이거 언더래쉬 사용할 때 현미경 안경 쓰시고 사용하셔야 될 정도로 되게 조그만한 언더래쉬거든요? 그만큼 너무 자연스러워요 언더래쉬는 너무 총촛다리 붙이지 마시고 적당히 좀 간격을 띄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속눈썹이 없는 편이라서 이렇게 정성들여가지고 언더 속눈썹을 붙였지만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언더 속눈썹 기신분들은. 자, 그리고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 어우 민망해라. 누가 이렇게 밝고 조전했을지 저도 모르겠네요. 제 자신이겠죠, 코드 글로 컬러의 로지 모아가 컬러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동안 되게 자주 썼는데 악마의 블러셔처럼 좀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좀 흉측해지기 전까지는 자주 썼는데 데 모양새가 흉측해지고 나서는 못 썼고 이 컬러를 볼 가운데에만 톡톡 얹어서 색감이 확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이 3CE의 모노핑크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이 블러셔로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약간 블러셔가 수채화처럼 뽀얗게 퍼지도록 연출을 해줍니다. 이제 레브론의 라이트핑크 파우더를 사용할게요. 을아저이 제품은 청담샵에서 무려 꼼나나에서 제가 웨딩 메이크업을 받을 때 제가 메이크업을 해주시던 쌤이 속닥속닥 알려주신 강남샵에 널린 마법의 하이라이터라고 말씀해주셨던 하이라이터거든요. 어거 <목소리> 감자야, 왜? 감자! 제가 또 하이라이터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하이라이터를 한번더할 거예요. 이건 메이크업포에버의 펄리로즈라는 컬러거든요.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은 하이라이터. 글린트 다음으로 너무 제가 영업하고 다니고 싶은 가성비는 안 좋지만 제품력은 뛰어난.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놓치기가 싫은데 근데 가격이 조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게 문제긴 하죠. 핑크광이 살짝 도는 하이라이터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쿨톤들을 위한 하이라이터도 아니고 굉장히 화사해 보이게 사이버틱하지 않게 핑크광이 나는 그런 로즈골드빛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페리페라의 김여주 집합이라는 조금 난해한 이름을 가진 뉴트럴 로즈 색상의 립스틱이고요. 이 이렇게 베이스립으로 사용을 할게요. 김여주 집합! 을 발라주신 다음에 모스에 새로 나온 틴트거든요? 수우파 노제님이 바르고 사진 찍으셨던 컬러인데 프렌치 로즈라는 색상이에요. 얘랑 바르면 되게 이뻐요 얘를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바를게요. 느낌이 코랄이 한 방울 똑 섞인 장미 메이크업 같아요. 생장미? 마무리로 메이크 메이크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색상으로 휘뚜루마뚜루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머리 잘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원래 앞머리를 혼자서 자르는 편이에요. 미용실에서 앞머리 자르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방구 가위로 잘라버렸죠.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거를 컨텐츠로 영상을 찍어서 남겨놓을까 했는데 제 귀차니즘이 오늘 저를 허락하질 않았네요, 제가 다음엔 제 앞머리 자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정말 힘겹게 끝이 났고요 이제... 어머! 어머! 허! 아 <웃음> 어머 어떡하니? 어머 웬일이야? <웃음> 자 이렇게 정돈을 해놨어요 어우 저 아까 심장마비 걸릴 뻔 했잖아 저 진짜 심장이 멈출 뻔 했잖아요 제 앞머리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늘 겨울미, 가을미 뿜뿜하는 화사한 추운 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좀 속눈썹에 힘좀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좀제 속눈썹 방법을 따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잘 알려드렸죠? <웃음> 그러면 어머 나 입술에 입 이빨에 끼었니?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 많고 오늘은 게다가 탈도 많았던 제이미포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에 또 봐요 응? I'm tearing out the window on a cloudy morning Trying to lick our wounds while the tea is w a r m i n Sometimes it's like a bird that's never shipped out Sometimes you go around and I'll never run the rail This weekend's been a mess but I know